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이 서해권의 도다리에 거의 국민 포인트죠 대천해수욕장에 왔습니다 도다리는 태양이 햇볕이 쨍쨍 찌고 바람이 좀묵풍에 가깝고 뭐 그런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 캠페인을 또 거스를 순 없고 아 그러면 조사님들이나 관광객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 시간 그때를 골라서 밤낚시를좀 해보자 그래서 밤에 이렇게 왔습니다 보령 기준 만조가 새벽 3시 15분입니다 만조 전후 해가지고 끝들물 1시쯤에 도착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2시 17분입니다 1시 반쯤에 도착해가지고 대 편성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약 1시간 정도까지는 만조를 향해서 끝들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서해권 어느 곳이든지 거의 비슷해요 물이 좀 어느정도 찼을 때 그때 도달리녀석들 입질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밤에는 조금 조간은 좀 떨어집니다 여튼 원투낚시라는 장르는 어떤 스킬? 이런 거보다는 대상호 중에 마음이죠 물어주면 잡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힘들고 아쿠아칸 관계자분께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낚싯대는 좋은데 제가 던지기에는 로드에 릴시트가 조금 짰습니다 MC봉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지인 형님께 좀 부탁을 해가지고 약 12cm 정도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릴시트 위치가 조금 높아졌어요 한약 75cm 정도? 릴은 4,500번 원투릴 그리고 백사장 샌드폴인데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샌드폴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그 사이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약간은 고가인데 저는 저렴한거 12,000원 줬나? 어, 가볍고 잘 바뀌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줄은 1호에 힘사는8압 6호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싱커는 봉돌 30호 L형 천칭은 오늘 처음 던져봤는데 잘 안나가네요 다만 L형 천칭이니까 그 철사? 그게 바닥을 좀 잡고 있나봐요 그 라인 텐션 유지하기가 좀 괜찮고 이 녀석은 저다리 3단체비에 30호 싱커를 달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오 물이 점점 많이 들어오네요 집 옮깁시다 어우 너울이 점점 더심해진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너울이 좀 있죠 이게 서해인지동해인지 핑계를 대자면 오늘도 더보기 꽝이다 그러면 아마 이 너울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물때도 그 물때지만 기상이 정말 좋아요 지금의 이 너울은 어제와 그제 분 그 바람의 영향일겁니다 2시 57분입니다 정조타임인데 너울이 굉장히 셉니다 나간다. 적당히 응? 적당히 날아간다고. 연령 전층이 완전히 슈퍼 그런 건 아니고, 장타가 안 나오는 적당히... 어, 이틀 좀... 이틀 좀 와라. 아, 그 지금 내가 고개 돌리면 안 되잖아. 어... 아, 이거 분명히 초알 물인데? 자기야! 자기야! 자, 입질 오죠? 오늘 첫 입질입니다. 자, 한 마리 울었습니다. 아이, 근데 너무 깻잎이다, 이거. 아이고. 오다가 또 가벼워지네? 뭔 좋아요? 야 진짜 너무 너 하다 참.. 참.. <웃음> 아.. 이만 그래도 다행히 반을 엄청 뭐 깊게 삼키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아이 짜식 아이고이건 너무 작잖아 인간적으로 자오반바잘 뺐네요 자한수한수 했습니다 한수 했어 <웃음> 너무 작다 잡았어? <웃음> <웃음> 아이고 야이건 10cm 될까? 어, 10, 12cm 정도 있겠다 얼른, 어? 얼른 살려주자 이거 자 잘가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어. 얼른가 얼른가 야아 짜식 보람도 없이 좀더 가야될 것 같아 이야 <웃음> 짜식 그래도 후두후둑 하는데 입질 되게 잘 보여 간다 간다 어 갔다 어 치과에 <웃음> 잔바는 어. 갈아입어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입, 입질 타이밍 어? 입, 입질 타이밍이네요 입질 타이밍이네어 빨리 빨리 맨 윗바늘에 울었어 지렁이 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 지렁이 까지두 개가 공개 잘했네 음. 어 너무 애기다 어, 큰놈 나올 수도 있겠지 진짜 많이 씨가 됐네 왜? 자기, 자기 가수을때입지 오면 어떡하냐고 내가 가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 어입질를 어, 투득투득했어 진짜? 자, 어. 조금 처해 나온다 어이, 여기서부터잘 바꾼다. 네. 네. 이제 내려가야 돼. 입질 좀 봐줘. 어, 추위가 싹가셨어 4시 12분입니다. 꼭 한 시간이네요, 만주에서. 발에 젖을까봐 선상 다닐 때 쓰던 장화를 신고, 간편하게 봄짬바 입고 왔는데, 너무 썰렁해가지고, 겨울짬바, 파카를 다시 입었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깜짝도 안 하지? 아, 이렇게 야속할까 오늘, 동명화를 가고, 어. 같이 미쳤어? 응 그게 동명원 말하는 거지? <웃음> 어 우리 지난번에 저, 전어 껑치인데 붕장어 잡다며 아 그래 오케이 내일 동명원 가지 되는 문제야? 동명을 가야만 하는 문제지뭘 <웃음> 가야만 해? 가야렇게 예쁜 물태신 <웃음> 발이 나야지 가까운 데있을줄 알아? 뭐야? 야, 진짜. 어? 자기야. <목소리가> 아, <웃음> 아, 아. 무슨 채소, 저기, 잡기, 아. 그거 하는 거야? 잠깐만, <웃음> <웃음> <웃음> 봐봐. 진짜. 이거, 이건 15cm 될거말하겠다 야, 그래도 이게 너무 좋다, 진짜. 이거도 우 네. 아이, 짜에이 골드돌인데. 요석이 바늘 너무 깊게 삼어어 바늘 빼려고 노력하다가는 좀. 좀더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 됐어 됐어 여, 여기서 삼켰어 어오깔펄하게 중간에 꺼버려서 그렇구나 어자두 마리째 어? 이제 어스무레해진다와 응. 경사가 엄만하니까 진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네 미끼 응. 확인하고 응. 나는 이제 옮길게 미끼하고나 응. 옮긴다고? 해 뜨잖아 비어먹을비어먹을 해. 여 기야 뭐 있다? 뭐있 어? 와 이거 진짜 완전히 깻잎 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조금 느낌 이 조금 달라. 와 진짜 있어있 어? 야, 야 이거 진짜 최소 다 <웃음> 와 진짜 너얼마만큼아 아, 진짜 야 삼수가 이게 뭐야 10, 13사 되겠다 13사 아제 손바닥 아제 장은 제 손바닥만 한데 이거, 최고? 참, 너무합니다. 나 살려줄게요. 으쌰! 잊어버렸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어. 이거 아니야, 없겠지. 모르겠어. 어? 이건 못 찾아, 자기야. 어? <웃음> 아이 못 찾아 야, <웃음> 오른쪽에 나는 또 착시가 보이나봐. 오른쪽에 오른쪽에. 거봐 비거리라고 했지? 와, 진짜 너무 작다. 인간적으로 너무 작다 너무 작어 자 동튀기 시작하면서 한 마리 나오죠? 아근내 너무 작다 이건 도달이라고 하기도 참 뭐하다 아 정말 완전 깻잎 어? 없네?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가 보네 먹었어 근데 분명히 입질 맞았어 됐고 이걸 빼자 전에 있는 군문대 육군 장병이들인가? 와, 물속에 막 들어가 어? 입질했어? 응? 내가 저쪽으로 쳤거든? 오우 뭐 달려있다 오투득캔다투득해 투두캔. 어우 투둑하는데 아니 내가 우타를 쳤는데 줄이 확 늘어져있어 어우 어, 투둑한다 어 설마 작은거 싼거리 아니야? 야 진짜 사이즈 진짜 너무 싫어하다 쌍거리도 아니야. 이게 몇 마리지? 네 마리. 네 마리지. 아이고. 저 네, 거기서 거기네. 최소라기보다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돌도다리, 애기애기예요 애기애기. 자식들이 또 먹성은 좋아가지고 깊이 깊이 삼켜가지고 네 마리째 아. 와 꼴에 추루를 끌고 옆으로 갔네 내 네, 분명히 조류가 지금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가지고 우타를 쳤습니다 근데 줄이 중간으로 확 흘러와있어 그래서, 혹시나 고등학생이 큰 놈인 줄알어요 작은 녀석일세. 7시 조금 넘었는데, 지렁이도 한 통은 다 떨어졌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가 너무 작아.